다시 할게요 <웃음> 너무 <더워요. 웃음>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하차초리안의 바이올린 협조곡을 플루트로 편곡을 해서 연주하는거입니다 까지총 연주 길이가 40분 정도 돼서 굉장히 어려운 곡이라 생각해서 이제 몰랐고 지금 3학장을 연주하겠습니다 곡은 그렉 파틸로의 3비 s 라는 곡인데요. 이제 이거는 비트박스와 플랫 연주를 함께 하는 곡입니다. 이거는 그냥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어려운 곡은 카니발 오브 베니스 제닌이라는 플루타는 편곡자가 파가니니의 거를 편곡을 해서 된 악본데요. 메인 멜로디는 되게 쉽게 진행이 되는데 바레이션 맨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텅깅을 요하는 곡인데 템포를 원래 테마보다 빠르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거지만 어렸을 때 학생 때난좀더 빨리 해보고 싶어 그때는 막 빠른 게 좋았거든요 조금씩 템포를 올려봤는데 현대 연주자들은 좀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템포를 좀더 올려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의 원래 템포와 그리고 좀더 빠르게 연주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곡이에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선택한 곡은 에올리아이고 작곡가가 위엘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곡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말로도 함께하고 그리고 플루트의 현대 기법인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안클락의 대단한 기차 경주라는 곡인데요. 플루트 혼자 연주하는 곡인데 현대 조법이 나오면서 이제 기차 소리를 약간 모방한 그런 게 나와서 이거 그냥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Blum, blum, blum, blum. 얘네케 플루콘체르토인데요. 그러니까 플루콘체르토 중에 몇안 되는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엄청 기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빨리, 혀도 빨리 굴려야 되고, 손가락도 빨리 굴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악보에 템포 마킹이 된걸 보면은 조금 느리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뭐 백인 이상 되는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유행이었어가지고, 템포를 느리게 잡았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조금 더 템포를 계속 계속 땡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웃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룻의 많은 기교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연주자들인 것 같습니다. <웃음> 베버의 오페라를 테마를 따와서 이제 플루스로 편곡한 곡입니다. 이 곡이 뭐 한국에서 입시곡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곡이고요. 이곡이 어려운 게 손가락 테크닉 정도 너무 많이 어렵고 이제 그 어려움과 동시에 이제 호흡으로 이제 조절을 많이 해야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일단 9월달에 연주를 해야 돼가지고 협연을 하게 돼서 곡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곡을 제가 왜 어렵다고 생각해서 초이스를 했냐면 보통 이제 플롯을 텅깅을할때 똑같은 음을 하면 그게 좀 그래도 수월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음을 지속하면서 이렇게 턴깅을 하는 거는 좀 덜... 어려운 반면에 음이 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턴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음이 변하면 속도도 좀 느려지고 그게 어려운데 이 CP 바흐 사막장이 계속 스케일이 나오면서 음이 변하는데 계속 턴깅을 해야 돼가지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쉬는 부분이 없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은 보라돌이와 연주를 함께 하겠습니다. 에이바이진이라고 사라사테가 친 거고 이게 원재가 바이올린인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현으로 튕기는 거를 플루트의 텅인가? 이거 비브라토 표현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